좋습니다 오늘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한다. 근데 늘 남편이 나가면 이제 아내가 요즘 뭐 맞벌이라 이런 얘기가 맞진 않는데 갑자기 아내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서로 포옹을 하고 출근을 해왔다 근데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위기가 쎄하다 어, 인사도 안하고 침정스럽고 우울한 모습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하루 내내 이 사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저번 시간에도 그러고 지금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계. 물리적 경계도 있지만, 마음에 대한, 심리적인 마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때 평소에는 경계가 없었지만, 아, 왜, 우울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관계라고 할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필요한 것이 마음공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주 많이 있죠,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웃기는 말로 꼭 원수 하나 있다. 이럴 때는 왼수라고 표현해야 되죠. 꼭 왼수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면 이 사람하고 상극의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이 있다. 근데 묘한 게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거기도 또이 왼수가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들 하죠 이런 것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볼 거,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많은 10명의 동료들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이한 사람하고만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심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직장을 지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인간 때문에 도저히 일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안 나가면 내가 직장을 옮겨야지 하는 정도로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경계죠. 경계. 이런 경계를 넘어서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직장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 사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정말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자꾸 제가 드는데요 안타까운 예죠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아파트에 요새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여기 할아버지 연세가 한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운전자였고 여기는 20대 새파란 운전자였다 그런데 이제 버릇없게 20, 20대 청년이 심한 말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이 울화통을 참지 못하고 그냥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가 사실은 폭행을 물리적으로 한건 아닌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나는 그 뉴스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주차시비를 할 때까지는 당사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으리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청년도 이 할아버지가 잘못되기를 바래서 그러진 않았을 것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역시 주차시비를 하면서 마음은 상했어도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싸움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별것 아닌 작은 작은 일이죠 작은 경계인데 이 경계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일로 커지기도 한다 요새 또 무슨 어떤 이, 이태원인가요 어딘가 보면 뭐그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막 되고 그러죠 뭐 음, 젊은 사람들이 놀러갈 수 있잖아요 한번 기분 풀려고 놀러갈 수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술잔에다가 뭐 이상한 약을 뭐 물봉이나 뭐 이런 약들을 타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한번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권하는 이 수, 술잔을 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참알아차기 힘들죠 이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놀러 간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작은 술한 잔이 또이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고 했을 때아 정말 살얼음밥듯이 살아가고 만사에 주의를 하고 작은 경계도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잘 써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소소하지만 생활 속에서 나한테 닥치는 이그 모든 상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만 경계다. 천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경계가 있다. 108번뇌다, 그러면은, 번뇌가 108가지만, 108가지만 있어서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8만 4천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천만 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경계가 될수 있다. 거기에 뭔가, 마음, 주의를 해서, 마음 공부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좀더 본격적인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공부 잘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짤막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